아저 완전히 계곡에 저 아래 계곡 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완전 계곡인데 시원하네요 대웅전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희방수동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장견 앞에 칠층 스탑이 있고요. 저 아, 안에 시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약 300m 목적지지변입니다 소백산입니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는 경북 영주시 풍기업 중령로 1720번 길에 있는 영주 희방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희방산은 소백산 자락에 있는 8 5 0 m 의 세워진 사찰로서 신라선등여왕 12년 643년에 둔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오르는길에는 희방계곡과 희방폭포를 거쳐서 희방사까지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희방사 입구에 도착을 하였어요 여기 앞에 몇표석가 나옵니다 아 이런 뭐 산에 희한한 차가 다 있어요 네, 주차장이 아래도 있고요, 위도 에 있고. 아, 아따. 시원합니다. 희방사 바로 앞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 2,000원입니다. 주차는 무료고, 아, 지금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희방사 여기 매표하고 2,000원 내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경사가 굉장히 심하네. 오른쪽에 계곡의 물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경사 이거 뭐 거의 한 50도 정도 된것 같은데. 아, 중요한 거는 그렇게 덥던 게이 계곡 속으로 들으니까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고요. 춥습니다. <웃음> 아, 여기에 왼쪽으로 가면은 탐방로인가요?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기 연화봉하고 희방폭포하고 희방산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희방폭포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자, 오른쪽에 계곡이 있고요 네, 계곡 안쪽에 있는 길로 살짝 올라갑니다 아 오르는 길은 일단은 만만치가 않네요 그 높은 산까지 올라와서 주차를 하고 다시 경사가 가파른 이 길을 올라가야 만이 아 이제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네요 여기에 희방계곡에 물살입니다 여기가 폭포인거 합니다 이게 구름 다리가 있고요. 아 희방 폭포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대발 700m 높이인데 폭포 높이는 한 28m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드디어 희방 사야 희방 폭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시원합니다. 거의 28m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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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거는 뭐 각도가 70도 정도 되고아희방폭포에서한 100m 이상 올라오니까 여기 또 구름 다리가 나옵니다 실합니다 <웃음> 건너편에 사람들이 있고요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방폭포의 상부 모습이에요 저쪽에서 이렇게 아비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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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가 나옵니다 희방사하고 연화봉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번째 나오는 백허길 구름다리 네, 계곡이 저어납니다. 요 위로 희방계곡이 이루어져 있나봐요 아 사람이 이제 보이질 않네요 좀 밑에서는 많이 보였는데 아, 희방사에 올라왔는데, 첫번째로 맞이하는 건물이에요. 다리가 하나 있고요 아, 여기 연화봉으로 가려고 러면 이쪽으로 해서 등반하는 곳이고 희방사라는 사찰은 여기 올라가나 봐요. 아, 방금 전에서 왔는데, 여기 또큰 아, 도로가 있어요. <웃음> 저는 걸어갔는데, 여기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 내려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사가 심한 곳이고 희방사는 이쪽이에요 이제 표시된 안내대로 희방사를 찾았습니다 희방사 사찰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여기 뭐 해발 750m 넘어요 차가 들어오네요 걸어왔는데 나는 들어가는 입구에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는 희방 심터 라고 있습니다 자, 희방 심터가 오른쪽에 있고 바로 정면에 대웅전이 보입니다 대웅보전 바로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웅보전 오르기 전에 영주시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대한불교조계종 16교구 본사인 고운사에 속한 사출로 소백산연화봉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선덕왕 643년 두운대사가 처음 세웠다고 한다. 장사에 오게 되면은 왼편에 들어오는 들어오자 오른편이죠. 시방심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무소 같고요. 그리고 대웅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웅전에는 보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앞쪽에는 계곡이 있으면서 지금 사청 사청석탑인가요아석탑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범종이 있고 그리고 맨 안쪽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한꺼번에 보입니다 여기는 희방사라고 적어놨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종무소 같은데 종무소 뒤쪽으로는 삼성각이 보이고 있. 대웅전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희방사 동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가요 희방사의 대웅보전입니다 희방사의 동종 경상북도 유행문화재 제226호입니다 희방사의 범정원 조선 영조 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가 높이가 88cm. 밑지름이 56.5cm. 용의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 대웅 보전을 보고 그리고 여기 동종을 보고 바로 여기에 삼성각이 저 위에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새나봐요. 비닐을 덮어놓은 거 보면 삼성각의 모습입니다. 아 오래된. 있습니다. 여기는 희방사라는 건물인데 닫혀 있습니다. 굳이 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 주거공간이네요. 주거공간이고, 바로 앞에 계곡이 있고, 물론 이게 희방계곡이겠죠. 건너편에. 있습니다. 범정루도 있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방사의 약수 약수 자 이제 극락교를 지나서 저쪽에 범정루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다리가 극락교입니다. 이렇게 사찰의 가운데에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게. 여기 경낙교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아마 등산을 할수 있는 곳인가 봐요. 여기 사찰 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범종루가 있고요. 그리고, 칠청인가요? 칠청 7층 숙탑이 보입니다. 여기가 지장전이네요. 지장전 이네요 지장전 지장전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데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국낙교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대웅전의 모습과 금종로와 칠층 석탑 전체를 한번 쭉 지장전 앞에 칠청 석탑이 있고요 아, 그리고 석등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는데 독특한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시장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 축대는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네요 아,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장전 앞에서 7층 석탑을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범종루입니다 종이 있습니다 아, 북은 따로 있지 않네요 아, 소백산 희방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범종루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종루에서 대웅전 방향으로 극락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오청석탑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오청석탑 앞에서 초에 불을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백산의 아름다운 산세의 모습입니다 어, 여기가 희방사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이에요 제가 여기 돌담이 있는데 징검다리 사이로 지금 왔고요 알았다 세수나 좀... 와~~ 찼다 이제 여기 소 방향으로 발서하는저 여기 발판을 보이죠? 물줄기 이것이 바로 희방폭포입니다 거의 28m 높이에서 떨어져서 이 물이 계곡을 타고 쭉 내려가는데 너무 나 숲이 우거져서 개곡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음. 오늘은 경북 경주시 풍기읍 중령로 1720번길에 있는 소백산의 희방사를 찾았습니다. 희방사 주차장에 아, 주차를 하고 입장료 2000원을 내고 주걸나 가면은 희방 계곡과 희방폭포와 희망 희방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연하봉으로 쭉올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소백산의 아름다운 산책와 함께 어우러진 희방사의 희방계곡과 희망 희방폭포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